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은 항상 어떤 마지막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많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언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들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그랬고 기도하실 때도 그랬고 평상시에 말씀을 주실 때도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의 모든 말씀은 유언처럼 우리에게 들려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보다 주님의 말씀을 유언처럼 듣자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늘 끝까지 끝까지라는 말이 붙었어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스와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제자였다가 제자에서 사도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지면서, 사도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지는 절호의 <웃음>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사도적인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님이, 큰 형님이, 생전 평생에 그런 소리를 안하는데 우리 큰형님이 이제 장모님이에요하 아 다른 형님한테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나 치료의 은사가 있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치료의 은사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너무너무 아플 때 아파서 손을 대고 너무너무 시원치 게 아플 때는 기도 안 하다가 되게 아플 때 여러분 몸이 아프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네? 입에서 무슨 소리 나요? 신음소리? 네. 신음소리도 맞고 아이고소리도 맞고 쥐어소리도 맞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신음소리나는 분한번 손들어 있는 그대로 이야기. 있는 그대로. 거짓말 하지 말 있는 그대로 신음소리난다. 권사님 말해놓고 왜손안 들어요? 다른 사람이... <웃음> 웃어야죠. 권사님이 은근히 나를 웃기시네. 아니 몸이 아프면 무슨 소리가 나냐니까요. 한 번도 안 아파봤어요? 아니 뭐 별로 안 아프다는 것은 매일 아프다는 건데 자 아이고 소리 많이 나온다면 손들어 보세요 아이고 잘해 드릴게 잘해 드린다니까 예, 서비스. 목사님 아이고 예, 나도 아이고인데 아이고가 자정, 자동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머리가 많이 벗겨져요 예, 저도 아이고 많이 나오거든 해보세요 아이고 여러분 이제 머리 벗겨질 각오를 하세요 나도 머리 벗겨졌네 얘소 시원하다 다 벗겨져 버려라 <웃음> 신부가 아주 고약해져 <웃음> 주여 하시면 손들어 주여 위선자들 주여 <웃음> 주여 하시면 손들어 보세요 가짜 <웃음> 내가 송집사님의 아픈, 아픈 소리 많이 나 아유 주여 아유 주여 한데 주여보다 아이고 먼저 나오더라고. <웃음> 응. 응. 응. 뭐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죠 우리가? 응.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항상 유언처럼 들릴 때는 진짜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응. 수아시 일곱 교회들에게 주님이 사도 요한이지. 기도 중에 영이 열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그쵸 내가 주님의 제자야 주님이 보여야 되고 주님을 만져야 되고 주님이 말씀을 주셔야 되고 주님이 똥기저기를하나씩서까지다 갈아 줘야 돼요 주님이 다해 주셔야 돼요 주님 뭐 해야 됩니까 주님 또뭐 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침 뱉어서 퓌퓌 침이 이쪽으로 많이 튀기네 야 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다가 또 막혔어 다시 침을 퓌퓌 이쪽으로 침이 튀었어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죽으라는 얘기야 제자가 꼭 그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제자였을 때그 모습들이 너무나 답답했거든요 아이고 이것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줘야 꼭 능력받고 내가 안수기도를 해줘야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 그귀신 쫓아내라 그런 말을 해야만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하고 맞닥뜨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꼭 내가 말을 해야만 선포하고 내가 담대하게 외쳐라 그럴 때만 너희들이 담대하게 외칠 것이냐 주님이 보시기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도 늘 피곤해해 힘들어해 피곤해해 괴로워해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일에 한계 부딪혀요 같이 봅 주님의 일은 은혜로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은혜로 하든 안 하든 내버려두고 내가 나만 먼저 내가 주님의 어떤 사명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주님의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라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남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오직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보고 예. 믿습니까? 왜? 주님 나라에 가면 그것이 내 상급이거든요 예. 내 상급이야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열두 명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제각각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순교를 다 당합니다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할 때는 어떻게 당하느냐 처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제자였을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항상 내 안에 계산적이야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베드로가 세번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갈릴리스 주님이 또 나타나시잖아요 베드로는.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다른, 같은 사도라도 같은 제자라도 다른 제자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그거야 이 사람이 나보다 사역을 더 강하게 할까? 이 사람이 나보다 능력을 더 많이 받을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할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오래 살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똑같은 주님의 제자인데 저 사람은 무슨 능력이 있고 나는 무슨 능력이고 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똑같이 봉사를 해도 전도사들끼리도 성도들끼리도이 한국교회 목회자들끼리도요 관심을 끊어야 되는 건 끊으세요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부모가 볼때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각각 발란트가다 틀려 성격 틀리고 비슷하지만 성격이 틀리고 말하는 것 틀리고 생각하는 것 틀리고 느끼는 감정 틀리고 어떤 자식은 세하고 어떤 자식은 강력하고 어떤 자식은 막 다 들려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것 가지고 항상 시비붙어요 그러면 부모가 볼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잘못된 부부야 자식들을 편히 하겠지만 진짜 제대로 된 부부는 자식들이 열이든 숨으든 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다시 자식을 똑같이 다 사랑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잘할수 있는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을 정해주고 그쪽으로 교육시켜주고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그러신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생겨먹었어? 저 사람은 이걸 못해? 저 사람은 저걸 못해? 이걸 못해? 이걸 못해? 이걸 못해? 그거 가지고 싸우질 않아요 가짜밀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연단하신다 깨닫는 때가 다사람은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늙어서 많이 늙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그냥 얘 늙은이가 돼가지고 그냥 다 알아차려요 내 상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말아야지 내, 내게 내 줄을 붕기시는데 성경을 읽으면 아 이건 내 거다 아 이건 내가 해야지 아 내가 하자 어떤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핑계 속에서 인생을 보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나 때문이 아니가 내가 해버리면 돼 그것이 나의 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또 물어봤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러시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십니다. 참 멋진 대답을 해 멋진 대답을 해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너무 빨리빨리 대답을 하니까 베드로를 되돌아보는 말씀을 같은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안 믿어지지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두 번씩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더잘 아신다 결국에는 주님한테 해답을 돌리니까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하잖아요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대답을 해야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질까 내 양을 먹이라 너 나를 세번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너는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 배신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배신자라도 아직 여물지 않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회를 주세요 할렐루야 세상은 기회를 안 줘요 사회는 기회를 안줘 그러나 주님은 기회를 주셔 끊임없이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기회를 준다니까 난 죽기 전까지는 난 기회가 많아 이런 착각 속에 빠진 종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게 깨닫는다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도 자신이 없어요 주님의 일에는 겸손과 은혜로 하는 것이지 자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봐 주님의 일에는 자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없게끔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겸손과 은혜와 충성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페드로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았어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덜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분야가 남아있어 내가 이쪽 분야를 아무리 잘해도 아직도 내 안에 연약한 분야가 있어요 연약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기도는 잘하는데 기도는주님께 칭찬받는데 헌금을 드리는 쪽으로 인정을 못 받은 영역도 있단 말이에요 절,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열심히 하는데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고 성숙을 해야 그 부분에 열매를 맺혀져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어제인가 오늘인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하세요 성도님 가정에 물질이 풍성한 이유를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성도님이 남을 접대를 잘해서 그래요 성교를 잘해서 그래요 목사님이 필요할 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접대를 하고 대접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 또 형편이 되니까 하는 거고 또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해? 믿음으로라도 해요 왜? 그 믿음이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없으면 기도하고 시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겠어요 야너 불쌍하고 생활이 형편이 그것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겠냐 아유 너참못말려려다야좀 이따 이거는 먹어라 그러니까요. 저는 돈이 있고, 그를 떠나서 식당에 가서 뭘 먹을 때, 송도들이 고기를 나를 사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모님을 고기를 사모님 뭐 없어? 아, 알았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손에다 뭐 하나 지어줘 그러면 소빙하는 분이 막 땀을 흘리고, 막 고기를 먹고요. 그러면 옆에 살짝 손을 넣어서 받으세요. 어, 이거 뭐예요? 쉬. 다른 사람 알아요 그러면 천원이든 이천원이든 좀 많으면 오천원이든 지어지면 그 사람이 말해요 아 버섯 먹고 싶네요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버섯 가져오지 뭐 가져오지 고기도 막 더, 똑같은 고기도 얇은 고기가 이렇게 두꺼운 고기가 있어요 더 두꺼운 고기를 가져와 헉, 할렐루야 별로 뭐 이렇게 할렐루야 별로 안 나오나봐 제나 가다가 누가 네 아까 끌고 가고 할머니가 기억자 허리가 막다꼬부쟁 가서 전도도 물론 하지만 땀뻘뻘해 예수 믿으세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그러실 수 있잖아요. 할머니, 제가 이거 드린다고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로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좀사 잡수실래요? 아유, 그러면은. 천원한장 주면요, 막, 구0도로 인사해요. 나이 되신 분이. 아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칭찬받으는게 아니고, 어떨 때는 손에다 삭제해주고, 아, 그렇더라니까요. 그럴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제가 목사인데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 이 어떨 때는요, 권사님을 만나고, 어떨 때는 집사님을 그러면 뭐 그분들이 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네. 시장에 또 갔어. 시장에 가서 마늘이 쫙, 말린 마늘이 막 있어. 그냥, 아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해놓고 그 말을 안하면 괜찮은데, 그 말을 해놓고 마늘 막,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오두두두벅 떨어지고, 아유, 들었다 놨다 그러면 안 돼. 이거 다 떨어지면 안 돼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예수는 그냥 그래도 깎만대그 너무너무 많이 깎아버리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 안하면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깎아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가 조금 이상한 열매가 맺어져요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책망의 형식인 형식인때 책망이 아니고 베드로아이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속마음이 묻어있는 막 회개와 결단과 은혜와 회복과 주님의 말씀이 막대책김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왜 궁금해 아직도 남 잘되는 거지 저 사람이 먼저인지 내가 먼저인지 저, 저 사람이 오래 살 것인지 내가 오래 살 것인지 나는 어디로 갈 것인지 어느 나라갈 것인지 궁금한 거야 누구? 요한을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들에게도 있고 제자들에게도 있고 남과 비교하는 것도 있고 앞서 가려는 것도 있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항상 뒤쳐지는 것 같고 나만 죽도록 일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다니까그 근데 주님의 일에도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의 충성도에 따라서 갚아주신다니까요 다 갚아주셔 할렐루야 다른 사람 하나만 내버려도고안한 사람 내버려두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 하면 되는거야. 그러나, 할수 있으면서, 여럿이 다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질책을 받은 교회들이 나와요. 소아시 일곱 교회가.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서만화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야. 서만화교회도 서문화교도 칭찬받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책망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예수님이 당부하신 소아시의 교회에 말씀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몇 가지 뒤에서까지 가 나와요 첫째 회개하라 회개하라 둘째 들으라 성령이 교회가 쓰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가지고 있는 믿음도 지키고 새로운 믿음도 생겨야 한다 가지고 있는 믿음에다가 다른 믿음도 계속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올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 첫사랑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첫사랑도 놓쳐버린다니까요 첫사랑위에 다른 믿음도 또 가지고 또 다른 믿음도 가지고 이것저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라 같이 합시다 회개하라 들으라 믿음을 지켜라 죽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왜 이겨야 되느냐 마지막 때는 내가 이기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더 해야 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고 영으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현상 유지는 일종의 타락이라고 보면 돼요 자 여러분 로시. 소동과 고모라 땅을 본 요단 동편을 보니까 가난 땅이고 적과 꿀이 흘러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아요 거기 들어 가잖아요 거기 가면 너무 편안해 즐거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 같은데 거꾸로 뒤집어면거기 쾌락이 있고 죄가 있고 동성연애가 시작이 되고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미래를 보고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제자들이 사도적인 제자, 제자보다는 사도적인 권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왜 성령 받느냐 제자들이 성령받으니까 순교자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순교 열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들의 벤처정신 신앙적인 벤처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벤처가 뭡니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모험이에요 외형을 무릅쓰고 무언가를 새로운 걸 해야 돼 이게 벤처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받으면 영적인 어드벤처. 모험을 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그리고 도전에는 막 설레게. 이번 여행, 이번 선교 여행에는 어떤 설렘이 있을까? 이번 전도여행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번 전도여행에는 감도를 만났네. 이번 전도여행은 바다에 던져져서 깊은 바닷 속에서 풍랑 만나서 유라골로 대풍을 만나서 멜리데라는 섬에 떨어졌는데 그것도 불쩍은 독사가 튀어나와 가지고 바울을 또 물어버렸네 멜리데라는 섬에 토인들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 뭐가 깨물었어 툭 버렸어 근데 안 죽어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바울의 성교 선교 영적 전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 새로운 것은 항상 새로운 핍박, 새로운 시험, 새로운 고난 이런 영적인 어드벤처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능력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반대로 새로운 고난과 새로운 시험과 새로운 혼란과 새로운 어려움과 육체가 막 망가지고 태장에 맞고 간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도직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막 팍팍 배신하고 떠나가지 그건 누구도 그건 흉내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천진에서 나가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 주님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나는 주님의 교회가 세계 속에 우뚝 세워지고 강력한 목사가 나타나고 난 이럴 줄 알았어요 나도 TV 에 나와가지고 TV 전두사처럼 막 이렇게 막 능력이 나타나고 눈이 그대로테막 고치고 이럴 줄알았대 우리는 그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마귀와 직접적으로 영적 전쟁을 벌리니까 귀신들이 공격을 받고 막 쓰러지고, 외국집해갈 때마다 기가 막힌 환경이 만들어지고, 성도들이 먼저 떠난 성들도 생기고, 별이별 시험들이 막 오는 거예요. 내 육체까지 오른쪽 눈도 막막 떨어지고, 왼쪽 눈도 막막 떨어지고, 막 육체가 막 귀신에게 공격을 받으니까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받으니까 순교 열전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 제자는 첫 번째로 순교당한 사람은 세베드의 아들 요한의 형 교회의 기도자이고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칼로 목뱀을 당했는데 살로메가 춤을 춰서 세리 요한도 죽고 헤롯 왕에게 죽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비로소 이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이 정해졌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에루살렘에 가서 핍박받아서 핍박받은 에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기로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1절 24절 말씀 중 나오잖아요 나의 달려갈 기가 주 예수께 받자고 하나님의 사명을 어, 은혜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죽는 다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나는 죽겠다. 환란과 핍박이 시다리는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라 죽겠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잡혀 서 나중에 로마에 가 가지고 베드로는 순교를 당합니다. 바퀴를 근데 어 바울이 렇죠 바울, 바울, 근데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바퀴가 너무 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쿠바디스 토면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시 가려고 하니 나는 내가 다시 가서 네가 버린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겠다 페드로가 그렇게 그 말을 하잖아요. 아, 예수님이 그 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페드로가 다시 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나타나서 네로 왕에게 잡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페드로는 그때 잡혀 순교를 당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는 십, 예수님처럼 제, 제대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십자가 매달려서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거꾸로 좀 죽여달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하면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시간에 가면 피가 거꾸로 치솟아 가지고 눈에서도 피가 나고 입에서도 코로 거꾸로 거꾸로 누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또 예수 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이 안드레는 <웃음> 그리스에 가서 헬라에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아가야 성에 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십자가 줄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 그래요 X자 형태로 또 시, 어, 돌에 맞기도 하고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주 70년 이후에까지 핍박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네. 자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느냐 알고 보니까 밤무솜에 이제 요한이 가는데 요한이 잡히잖아요 밤무솜에 가기 전에 요한이 잡혀서 순교를 당하려고 하는데 큰 가마솥에 다가 끓는 기름을 넣펄 풀풀 밑에서 불을 떼서 풀풀 끓는 기름을 넣고 펄펄 불을 떼는데도 거기다 요한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요한이 안 죽었어요 아무리 불로 뜨겁게 가위로 해도 요한이 안 죽는 거야 꼭 찜질방에 있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밤모숨이라는 돌샘에다가 거기다 가뒀어요 근데 요한이 거기서 밤모숨에서 주의날에 개시가 열어져가지고 편지를 써서 전세계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에 막 편지를 하는 거예요. 자, 또 빌립이라는 이 제자는 <웃음>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고 또 잡혔는데 기둥에 매달려서 얼마나 두들림 아니고 껍질까지 벗겨서 도리에 맞아도 안 죽으니까 껍질을 벗겨서 몽둥이 두들기에 패서 죽었어요.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빌립 사도 또 바돌룸이라는 이 제자는 인도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유럽의 알바니아에 가서도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수 없는 몽둥이 매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했는데 이도 역시 바돌룸에도 가죽을 벗겨서 순교를 당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도마 도마는 인도에 가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데 인도에 가면 도마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장소들이있어요자 그래서 도마에서 그어 도마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고 인도에 가서 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의 인도 군사들한테 잡혀가지고 창으로 찔려서 그 창에 독이 묻어가지고 퉁퉁 풀어서 토마 사도가 죽었어요. 자, 세우관. 세우관에다가 예수님 부를 받은 마태. 마테. 마태는 아프리카 이디오페아에까지 가 가지고 전도하다가 잡혔는데, 길바닥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전도하니까, 결에는 하다도 안되서 칼로 목을 쳐가지고, 목 비워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자또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야거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밀어버린다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 가지고 떨어뜨려줘서 순교를 당했어요 또셀로신 시몬 이 사람도 역시 이디오페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가서 잡혔는데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톱으로 머리를 잘라서 죽음을 당했어요 자 예수님의 지하 중에 또한명 다데옹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고 이란 거기서 예. 전도하고 아르메니아에 가서 가서 전도를 하는데 독화살에 맞아서 온 몸에 퉁퉁 불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자 예수님의 열두 지자 중에서 가르뉴다가 나가리가 되고 자 여자 사도가 됐죠 누구죠? 여자 제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비 뽑아서 했는데 마띠라는 제자가 됐는데 이 마띠라는 제자도 이디오페에 가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에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복음을 외치는데도 돌에 맞으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 복음을 쓴 마가는 복음 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다가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다 그래요 또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 누가라는 의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고목이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고자 야고보소의 저자 예수님의 동생 주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지키고 복문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자이 야고보 사도는 별명이 있었는데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꾸덤살이 벗켜가지고이 야고보 사도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구스쓴 저자 성전 꼭대기에서 밑으로 떨어뜨렸는데 안 죽은 거예요 자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버렸는데 죽은 사도가 있고 이야구보 사도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버렸는데 떨어졌는데 도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로 치고 방망이로 때리고 그래서 야구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네로 황제 때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순교의 열정을 펼쳐 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막 땅붙도록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그 열두 사도 열두 집바 24 장로들이 바로 그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자 앞에 첫 번째 줄에 서 있는 순교자들이 반열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팍 할렐루야를 하고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짜부서 죽도록 충성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내가 벤처 성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벤처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나 혼란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같이 봅시다 벤처 성도가 되자 어드벤처의 성도가 되자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성령 받으면 어떤 시험이나 혼란이나 고난이와다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또 목수가 되셨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들 목수 요셉이 어, 예수가 아니냐 자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구부 동생이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 유다가 있었고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누이 동생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야고보사도예요 야구부 야고보스를쓴 사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나면 반드시 주인의 즐거움이 있고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빌리포서 4장 1절에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을 것이 첫째고 두 번째 바울을 함께 또왔다순 바울의 말에 순종한 사람도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말은 들 필요 없다 신발 정리하는 거 주일날 교회에 온 신발을 놔준다 안 놔준다 우상순배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걸 또 우상이라고 해 가지고 신발도 안놔두 너무 바쁘게 빨리 들어오면 신발 착착 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아프리카 외국 가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제자인 목회자들한테 훈련을 단단하게 받아요 신발까지 신겨줘 심지어는 수건을 팔에다 걸치고 말해요 화장실에 갔다 오고 들어갈 때 물을 데워 가지고 근데 그 물이 알코올 성분을 넣은 그 물을 약간 미지근하게 데워가지고 손 소독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면 또 고개를 다리를 수그리고 인사하고 완전히 주님을 생기듯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감동이 안 오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를 더 해줘요 하나님 능력게 말지하다 기도받고 꼬그라진 사람도 있고요 은혜 체험한 사람도 있고요 할렐루야 바울은 바울의 말에 순종한 하나님의 종두를 제들 뭐라고 러냐면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여 너희들은 나의 류관이라고그랬어아 목사님 사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여러분 내가 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모님이 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울도 항상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의 종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로 표현했다니깐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사람이 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거는 그런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목계자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 우상을 섬기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죽도록 충성하자라는 이 제목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최종을 감동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은 목회자끼리도 다우리 제자들이잖아요. 외국 교회 가면 제자들이 제자들. 나이가 나하고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 박 목사님 아따라다 박 목사님도 항상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요 사모님한테도 깍 드셔야 하고 항상 목사님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오늘 뭐 드시겠어요 오늘 뭐 하시겠어요 오늘 뭐 하시겠어요 깍뜩하게 뭐 해요 나이가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내가 오히려 더 불안하고 내가 더미안하더라 뭐 LA도 마찬가지고 샌프란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목사님이 나는 지난번에 그 남아공에 갔던 남아공 목사님이 그분이 60대 후반인가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깍듯하게 하는지 교회도 나보다 훨씬 커요 사역도 엄청 크게 하고 얼마나 깍딱이 대하는지 주님을 보는 것처럼 해 주님 보는 것처럼. 우상이라고 절대 신경 안써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우상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 중에 누가 더 오래 가느냐 누가 더사역이 끝까지 가느냐 누가 먼저냐 누가 높으냐 예수님은 누구 편이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옆에 앉을 것이냐 제자들은 항상 이걸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각 사람의 행안대로 하나님 다 갚아주자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죽도록 충성하는 문제 우리는 영계를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갈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느냐에 따라서 빛의 영광이 들어올 수 있고 어둠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더러움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고 판단의 영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고 존재의 영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을 끌어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사람이행한들로 하나님 다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은 심는대로 굳으니까 쭉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